가져왔는데 뭐야어 뭐야? 오징어 젓갈. 오징어 젓갈? 오징어 젓갈. 탕수육 먹어도 되나? 나 이거 가지고 온거 있는데. 어머 어머 어머 괜찮아. 괜찮으세요? 아 어, 괜찮아. 우와. 아, 네? 진짜 어, 대박이다. 젓갈 먹을지도 아요네 네. 이거 원래 삼차 먹을 때 먹으면 괜찮아. 아 맞아 맞아. 우와. 먹을 줄알아 야, 안. 묘미가 있죠. 먹을 조합이 외국인들이 젓갈 먹는 거 처음 봤는데요? 그 콩콩한 맛 때문에 싫어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오. 응. 오. 상했어, 상했어! 막이래 그래, <웃음> 그래. 외국인 친구가 어, 상했어, 상했어! 상했어, 상했어. 상했어. 상했어. 상했어. <웃음> 어 네가 그말했으면개이분이 상했어, 상했어. <웃음> 상했어! 매콤하고 달콤하고 그 오징어의 그 식감. 어, 맞아, 맞아. <웃음> 야 <웃음> 너무 좋아요 아, <웃음> 아니,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 사는 것 같아? 그러니까요 와오쌈 땅땅도 오, 땀, 땀, 오, 오 이야, 진짜 음식이 지금 들어왔어요 진짜 많이 드 지금 오죽한 젓갈인가요 지금? 많이 가져요음 아니 이게 고기가 어느 정도 물렸었든 이거랑 먹으니까 그 젓갈만의 콩콩한 음. 약간 있잖아 그게 그걸 싹내려싹싹 이렇게 내려가게 해. 해. 내려가게 와, 그게 어디, 어디 어 젓가락에다 고기를 먹해야되지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, 이거 5인분이에요. 일단 5인분 먹고. 아, 어, 네. 네. 네네네. 지금 차리 없네요. 셨어요 잠깐만요. 자, 현재... 사장님,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. 아, 하나? 네. 네. 네. 두 개요. 두 개? 아, 세 개요. 세네 개? 사장님 네개 주세요, 네 개. 우리 대본 사람이다. 사장님 살소만. 갈구 수한시먹 갈구 수구. 아니 저희 칼국수 두개더 주세요. 칼국수 두 개? 절대 아, 아, 주세요. 아, 두 개? 아두 개요. 칼국수. 아 사장님 아니다. 아, 경제 힐컵시 지금 너무 편해. 감사합니다. 이거 원래 돼지갈비는 밥이랑 먹는 거 아시죠? 특히 완전 밥 반찬이어가지고. 와. 역시 밥 빨리! <웃음> 너무 맛있어. 왜 이렇게 웃어? 아, 근데 전 꿈에 어, 나타날 것 같아요. 어떤 거 아, 말리가 밥에다가 초밥처럼 돼지고기를 사등분한걸턱 아 안에 올렸을 때 약간 아 설레요. 설요 어, 가슴이 막뭉클하면서 막아 설레이면서도 그 감동? 어. 희열이 어 있죠. 희열이 있어요. 와. 어, 수영이 일이야어수영이씨 오! 어, 수영이신! 자, 자막 넣주세요 이거는 배추김치가 아닙니다 이건 돼지갈비입니다 음. 와한 <목소리> 줄기로 자른는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스킬은 전투 음. 보면 배추김치 네. 예. 한 줄. 밑둥만 자르고 한줄 <목소리> 먹는 진짜. 것 같은데 진짜 돼지갈비를 이렇게 찢어서 응? 이렇게 먹는 어 괜찮은데? <목소리> 날로 실력들이 아 업그레이드돼요 뭐? 저거 다다 뭐예요? 누가? 다누다 뭐예요? 이거 <목소리> 빨리 들고 뜯어봐야겠다 어머, 수다를 소리로 먹어요. 어머, 어머, 저거 볼도 많아요. 저아 맛있어 고 있어요, 지금. 통김밥처럼. 아, 와, 진짜 이렇게 야, 나 통으로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어요. 맛있어. 와, 저거를 통으로 다 수다봐, 통으로. 와, 저게 맛있겠다. 이즈갈비 치기 아니에요, 이 정도면 면치이 아니라? 와. 아, 햄버거처럼. 어? 자, 지금 수다 마지막으로 음, 지금 해요. 한 입에 들어와요, 지금. 음. 아, 너무 다 대단합니다. 진짜 대단합니다. 맞다, 맞다. 맞다, 오! 이애이 <웃음> 병영대. 먹을 때는 여기가 엄청 커서. 어, 턱이 병영대.